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그 쇼피의 문성호 매니저님과 최주현, 최수현 매니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고 발표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한국에 있는 많은 고객들이 아직 쇼피라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간단하게 쇼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쇼피는 어, 모바일 기반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고 현재 동남아 7개 국가, 국가, 대만을 포함해서 각 국가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 크로스보더팀 같은 경우는 어, 출범한 지2 년밖에 되지 않아서 어, 아직 쇼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지 못하는데 어, 2년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저희 한국 오피스를 설립을 해서 어, 많은 셀러분들을 모집을 현재 하고 있어서 각 국가에서 한국 크로스, 크로스보더 셀러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컨퍼런스를 보시면서 혹시 인상 깊었던 그런 쪽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이번에 이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출장을 싱가포르에서 온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해외 이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한 해외 업체 이제 유수의 업체들 또한 이제 한국 업체분들과 이제 미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고 계시다는 거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서 한국 셀러들을 위해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리안몰도 저희가 오전 시간에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어, 저희 코리안몰과 코리안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쇼피하고 어떤 뭐 나중에 어떤 좋은 어, 도움이 될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생각했니다 저희 현재 저희가 어, 뭐 플랫폼사들 뭐 뭐 자, 이름을 말씀드리면 잘 알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입점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 제휴 부분에서는 이제 PG사들이라든가 물류사들하고 저 협업을 해서 어 이런 이벤트성 어 셀러 모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몰하고는 이번이 처음 기회여서 한번 해봤 어, 뭐 이제 활동을 한번 해 봤는데 우선은 어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커서 놀라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업계에서 가장 좀 이제 잘 알려주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와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리아몰의 발전을 위해서 구한 분만 외쳐주시겠습니다. <웃음> 코리아몰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아, 코리아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쇼피의 문성호 매니저님, 최수현 매니저님 오시고 이탈을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